수소입니다 지금 도시 전역에 괴생물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역으로 괴생물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집에서 물을 잠그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왕 삼등이다. 국민 여러분들은 모두 대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코봉군 드디어 일어났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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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씨, 누구세요? 잘 들었구마야. 그들은 너를 이용해서 널 아주 무시한 무기로 만들 생각이야. 무슨 무기야 엘리베이터 찾고 내려가. 그리고 저 간호사, 의사들 믿지 마. 어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 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돼. 어! 빙고 게임을 했구만. 음, 김 간호사가 이겼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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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씨도 말걸어봐야지 아저씨! 넌 누구니? 아 저는 인류의 희망이래요 희망이? 장희망 아니 그냥 인류의 희망이라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러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다 아진짜요어 화이팅! 네 뭐하세요 아저씨는? 아나 지금 커피 뽑아먹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나와 아 짜증나 있어.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찾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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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미안한데, 니코좀좀 네좀 빌리자, 야. 코가 아주 쓸만하겠죠? 좋아, 따라와. 야, 이거 뭐야, 톱. 쓸만한데, 이거? 오, 오, 오, 오. 야, 차층, 우층. 야, 야. 오, 다 쓸어버리겠다!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을수 있겠어. 가자. 자. 다 쓸어버리겠다! 와! 아이 안돼! 어디 갈라 그래? 아이 저는 내려가봐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전기 와이래어 모르겠어요. 빨리 기기실로 움직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아이 무슨 일이야 이게? 흠아이 전기 전기로 좀! 뭐라타난 거야? 뭐가 나타나냐고? 지금 기회다. 야야 야, 야, 강아지야 가자.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너 괜찮아? 나와봐봐. 아, 뭐지? 어. 여기 어디지? 야, 너 근데 괜찮아? 야, 근데 너 이름 없어? 이름 좀 알려줘봐. 포치타! 뭐? 뭐? 뭐, 뭐, 뭐라고? 포치타! 너 말할 줄 아네? 포치타! 포치타! 그래, 그래, 알았어. 일단은 같이 나가자. 아 덕분에 엘리베이터 문도 잘 열었으니까 저 이쪽으로 가보자 아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아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와 아, 뭐야 츄츄추추추 촛비다 어어 여기 치아로 캐리 내려온 거 같은데 예,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위험해 포지타이리아 아니 집이 꽤 허물어져 있어 어 아저씨다 저 아저씨 아저씨 어굴마야 너 어떻게 온 거야? 어? 아이씨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못 나가니까 반대편 들어가 반대편이요? 아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서 아이 진짜 아 반대편은 어디로 가랬냐 오와 여기도 좀비가 있네 조심 조심해야지 <목소리> 와! 와! 와 와! 와! 진짜 무서워, 무서워. 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와! 와! 와! 와! 어 t w 나 a t 나나 a t 나나 a 나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와 진짜 실 t what, w 몰라 진짜 h a t what, what, 무서워 와 이쪽 이 t what, what, what, what, w h a 로 what, what, w h a 데 what, what, what, w 나 a t w h a 이제 나도 달려줘 나도 쓸게 제 어디로 가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끌려다 끌나다끌었다 어디로 가냐고 와 <웃음> 박차 있어 박차 있어 목, 있어 제가 어떻게 해기가 박차 있어 어떻게 해 어디로 가냐고 삐켜 삐켜 삐켜 삐켜 무쪽으 돌파 갔다 갔다 갔다 간다 갔다 간다 간다 간다 야! 닥가 가닥+ 가 가닥+ 가닥+ 가닥+ 가닥+ 가 어,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저기 문하 나있다, 문안 나있어. 아 어, 여기다, 아저씨,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좀비가 쫓아요, 좀비가. 구해, 구해, 이 아저씨 목숨 왜 이래? 어, 할때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아저씨,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뭐야, 먹두다좀비아테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하고?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와. 아, 어떻게 하고, 도대체? 좁이 계속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무친타! 도와줘! 아니 너가 지귀여운 애가 어떻게 악마라는 거야 아 진짜 귀여워 앉아 아 그래 이렇게 말잘 듣는 네가 무슨 악마야 어? 안 되겠다 붙이다 내가 제인 코미디 됐든 코멜디 됐든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자 일단 나가자 바깥에 좀비들도 많아 좀비 녀석들 야. 야! 야! 우와! 아!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좀 좁은 녀석들! 야. 야! 야! 아, 다 제이코맨으로 변해야겠어! 제이코맨! 아이 녀석들! 다시 문 열어달라고 그자 아저씨 제발 문좀 열어주세요 저 올라가야 됐다구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내 소원 하나만 틀어줘 아 진짜요? 뭔데요? 말씀하세요 내 가족사진을 갖다줘 그러면 너에게 키를 줘와 가족사진이 어딨는데요? 내 탈의실에 있어 아 그럼 아저씨가 직접 가져오면 되잖아요 무서워 아나 진짜 알았어 그럼 내 가족사진 갖다줄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 고맙다 어머! 아, 나, 자, 저 아저씨. 너와, 빨리! 어! 탈했다! 찾았다, 찾았다 탈이 씨! 야, 빨리 찾아! 경변 아저씨, 어? 그 가족 사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분명히. 너도 찾아봐! 자, 이쪽도 하나하나씩. 아, 아저씨, 진짜, 락카룸몇 번인지 라카룸을 알려줬으면 금방 찾잖아. 아, 그렇지 가족 사진 어디 있나? 어! 이거 같은데! 맞아! 가족 사진! 아 가족들이 고양이를 얘기했구나 아집사에서저 아저씨는 부지 다 빨리 가자 위험하니까 너좀 안을게 자 빠져나가자 조심해 오면 다 쓸어버릴 거야 아저씨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사진 찾아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받으세요 오 진짜 내 사진 우리 고양이들 자 받으세요 어, 고마워 자자자 <웃음> 자, 자. 자, 빨리 빠져나가자 포치타오 어, 이쪽이야 이쪽 뭐냐 일로와 어 여기 또 뭐하는 곳이지 어? 어? 어 저놈이야 저말마 없애야돼 우리는 포치타 왜그래 포치타 왜그래냐고 포지타 일로와 자 가자 이 병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돼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되냐고 어딜 빠져나가 어? 아니 이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잖아 아저씨 아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 에이, 악마가 내게 저주를 걸었어 나를 죽여줘 그럼 내가 탈출했을 이 키를 주마 아 어떻게 죽여줘요 아저씨 저쪽 상자 보이지? 아네저 아, 안에 재료들이 있어 그걸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그걸 약품으로 만들어 와아 아, 알았어요 아, 여기 상자 이거지? 이거 아 여있다이 상자 이걸로 약물을 만들라는거지 이쪽인가? 어? 여기군 찾았어! 그렇지! 이 재료들을 넣으면 약물이 완성이 되는거야 좋았어 여긴거 같군 자 재료들 하나씩 넣겠어자자 자. 있다. 어, 나오고 있다. 어? 나오고있다 약물이 나오고있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난 빠져나갈 수 있다 자이 약물을 이 약물을 그 아저씨한테 갖다주고 자자자자 자, 자, 자 나에게 오면 좋았어 자 빠져나가자 붙이자 아아 미증이야 아우 너무 많아 좀비장성 안되겠다 제일 고백으로 변신 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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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 a t s 어 h a 다 w h 다 t s t h a 빨리 나가자. 자, 가자가자 What's that? What's t 따라 붙 What's that? What's t 어? a t What's that? What's that? 리 h a t s 어 h a t w h 들 t s 가운데 있는 중앙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악마들을 다 처치할 수 있어! 표지! 알았어요 잠깐만요 박사님! 아, 표지! 여기 찾아 악마 아, 녀석들 처리가! 어? 여기다여기다 아, 그렇지! 내가 표지 찾는 걸 방해하는군! 아이 녀석! 안 되겠어! 나돌려야겠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파보야요어게어어냐이보이석아자리와다왔왔다왔왔다리와이리이제 중앙 시스이에이퓨와이리아이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어 택동했어! 엄마들이 사라지고 있어! 어디로 온빨리 들어가! 하하! 야식도 있고 좋다! 됐셔! 200원에서 지내 탈출이다 호주다 빨리 와! 탈출이야 어, 잠깐 구봉군! 기다려! 뭐해 아저씨는? 잠깐 내네 얘기 좀 들어줘! 나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박사야! 어, 지금 네 몸속에 돼있는 그 악마와 함께 넌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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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봉이가 산다는 건내 장담 못하네 미안하네 나의 죽음으로 전 세계가 살수 있다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고치다 어떡하지? 너와 같이 악마가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구할 것인가 아, 어떻게 선택하냐고 도대체 코봉이 제발 우리 함께 남아주게 박사님 백생님 그래! 어서! 죄송합니다. 체인 코맨 될래요. 죄송해요. 야! 야!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가 돼서 악의 무리를 다쳐부실게요 죄송합니다. 신성해! 우린 어떡하라고? 그렇게 난저 난 악몽 같은 병원을 나와 지금부터, 지금부터 체인 코맨으로, 코맨으로 다시 태어니다 전세계에 전 있는 악마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럴속지마 고치타 가자 고치타 잘들어 박사님이 말씀하셨지 이제 인류의 희망은 너와 나밖에 없어 저 도시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성 괴물들 악마들 앤드 모든 나쁜 것들은 지금부터 내가 해치운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뭐아아이아아 아, 어, 뭔가 지금 내 몸에 스게드는 느낌인데 이거 또 뭐야 경찰 길을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멋지다 내 몸으로 들어와 쓰랴 으아 씨와 호와+ 호와+ 호와 씨와 호와 씨와 호와 씨와 호와 씨와 호와 씨와 호와 씨와 호 응이 음, 녀석들 이 녀석들 어디 있는 거지? 음. 어 잠깐만 저기 사람 있다 저기요 저기요 야, 어, 뭐야 등신 등신 뭐야 이 가만두지 않고 진정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도우러 왔습니다 저 괴물이 어디 있죠? 저저저좀 저 도와주세요 제발 밑에 그, 그, 괴물들이 저 죽일려고 래요저 살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기다려봐요. <웃음> 녀석들 파고의 파고라구만 좋았어 제가 구해드리지요 아, 아파 아 아파 아이고 그 올라가면 어떻게해아 아파 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야야야야야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 따갑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이고 기본 아니야 아 진짜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아 군대는 안 갔다 와줘 제가 진짜 멋있게 달려가야자 야야야 와! 와,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와야와야야와야와야야야야야와야야야야와야야야 어디지? 아여기요 어, 여기 저쪽이군 자. <웃음> 무슨 일이죠? 저희 동료가 다쳐서 고립됐어요 저희 동료 좀 구해주시면 안될까요? 어디있어요 어딨죠? 저 밑에 괴물들도 쌓여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구해드리도록 하죠 왜냐? 저는 제일 코멘니까요 간다 야,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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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커도 나한테 상대한 정답! 간다! 이야! 아, 좀 힘들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체인 코맨이 있으니까 이야! 에이, 뭐야? 저진개모는저 뭐야? 저, 아이 저기 저, 저 악마가 아니라요 저는 체인 코맨이에요 악마같이 생겼는데? 아이 저참아잘 아,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반가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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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근거지라는 거지? 어? 잠깐만! 여기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가? 그렇지! 그런 괴물들은 이렇게 어두운 곳을 좋아하겠지 싸늘하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건 뭐야? 오! 어! 바이러스 물질이군 냄새! 이 독한 냄새는 뭐지? 응, 아, 코를 막자. 응. 아, 어, 어, 아, 내 방구 냄새구나. 아, 내 방구 냄새 이렇게 도끼 끌. 어, 잠깐만. 이 무슨 소리 들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개불치. 어?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이거 역구족인 같은데? 아, 좋은 방법 있다. 저기. 미드 혹시 그나 죽일 거니? 나 가.. 각게 가, 가, 가그 그러면 안녕. <웃음> <웃음> 야 조차 <웃음> 없다. <야! 웃음> 와, 조차 없다, 조차 없다, 조차 없다. 야, 쟤리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무서운 사람이야. 오지 마, 뛰리고 뛰리고 뛰리고.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후후들올 수가 없었어 얘네들 모양이네. 와, 쫄리다, 쫄리가, 쫄리야, 집어주면 되겠네. 아우, 아우, 아아그나면물 있어서 다행이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난 수영이 약한데 쟤네들도 물이 약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우, 아우 죽겠다. 제인 코맨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게. 아우 인류를 어떻게 구하냐 내가. 아우 힘들다아 근데 아 베이스 캠프로 게했죠 어디야? 어? 저건 뭐지? 오자. 오자. 어. 저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인가 보다. 일단 가보자.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오 여러분, 저 왔어요. 제인쿠미기 왔어요. 아, 여러분, 저 왔다구요. <웃음> 뭐야? 저, 저, 케이블은 저 뭐야? 저들 화를 싸! 저, 죽여버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편이라고요. 뭐해? 저 녀석은 죽여라! 어, 아니에요. 여러분, 뭐해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편이라고요. 야, 저리, 거, 자기 케이블 났어. 우, 저리, 어, 거. 야! 이렇게 도망가지. 저놈 없어. 우, 우리가 죽어! 야, 나 진짜. 악마가 니끼없 네 어떡하지? 수업만 정말 못됐어! 나는 당신들 도와주려고 했다고! 난 인간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야! 난 도대체 어디 서레려고이 어? 속상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차가워! 차가워! 뭐야지원한 부탁한다! 지워라! 오, 오 이런다 우리 다 죽겠어. 뭐야? 어? 지금 악마랑 싸우고 있잖아. 어, 어떻게? 어? 이러다 다 죽겠어. 아니 도망가, 도망가라고. 됐어. 어차피 나를 악마로 본 사람들이야. 내가 신경 쓸바 아니야. 알았어,들 막 잘하게. 근데 너무 불쌍한데, 너무 당하고 있어. 에이 몰라. 에이, 모르겠다. 그래, 어차피, 나도 사람이야. 도와주겠어! 예! 소리야! 좋아! 좋아! 정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짱! 짱! 내 전기 톱맛에! 어 무슨 세요 여러분! 제가 자, 도와드릴게요! 엄청 자, 큰 자이언트가! 너의 목을 노리겠다! 야! 아! 아. 지발이군 자,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 여기 용캡물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야 공격! 공구, 공구! 아니에요 천캡물 아니라고요. 전 여러분 편이라고 여러분. 너! 아, 이 캡물 녀 이만 세요! 너 때문에 내 식구 모두가 죽었어. 까만대 자를 거야. 아, <웃음> 아, 죽상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다들 날 찾고 있을텐데 큰일군 됐어 다시는 인간은 안 뭐야? 좋아 오? 아 짜증나 진짜 나 진짜 약속할거야 저 꼬마 꼬마! 야 어? 어디지? 여기 위야! 위! 여기요? 아니 뒤! 여기요? 아니! 45도! 45도 거기 뒤! 여기요? 아니 오른쪽으로! 여기요? 야이씨! 아 여기구나 어. 아, 저기 있네 깡총깡총 토끼 아저씨. 장난해! 야, 나 좀, 나 좀, 나좀 구해줘라. 어? 나좀 구해줘! 아, 됐어요. 다 구해줬더니 나보고 악마라 그러고. 누가? 누가 너한테 악마라 그래? 내가 볼땐 정말 잘생긴, 어, 원빈? 거짓말하고 있네. <웃음> 아이, 미안, 미안, 미안. 아, 저나좀 도와주세요, 말 좀. 아, 왜 거기 같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 이 바깥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 내 힘으로 는좀 부족할 것 같아 나좀 도와줘라 어나좀 구해줘라 제발 그러면 어 형님이라고 해보세요 야좀 <웃음> 도와달라고 <웃음> 아유 알았어요 아유 진짜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심해 밑에 괴물도 엄청 많으니까 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구하러 간다 씨아차하 여기 섞은 양마 녀석들 아. 제이코 e a m 라 n t 그렇지 그렇지 줄 t 서 하나 둘둘 a n t 아 k e 녀석들. n 어한대모 a man! Take a man! t a 코 e a man! Take a m 코 n Take a man! t 저 k e a m a 요 t a 멋지다! 코봉이! 멋지다! 박연지 아니 코봉이! 야! 아저씨! 아저씨! 어! 여기야! 아 여기야 꼬마야! 아 괜찮으세요? 어!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서 죽을 뻔했어!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마자 고마운 김에 저기... 나좀 본부 좀 데려다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서워서... 아 됐어요! 그 본부! 가면 사람들이 나 자꾸 때리고 어? 나한테 악마라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 어? 나 시간이 없어 전 그러시다면 그 대신 잘 얘기해 주세요 저 악마 아니라고 어 알았어 코큰 악마라고 얘기해 줄게 뭐야? <웃음> 농담이 농담 자 가자 예 이동하시죠 자 이쪽이야 어서 알아요 길은 아까 쫓겨나서 알죠 너소심하구나너 MBTI 너 I로 시작하지? 이거든요. 이! 자, 주목! 오, 어, 뭐야? 어, 괴물이다. 괴물이다. 쳐들어왔어. 아니야 아니야. 그만! 스톱! 오, 어, 사령관님 오셨어. 사령! 총! 쏘! 잘했었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친구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싸워주는 착한 악마. 아니, 악마가 아니다. 어쨌든 착한 친구예요. 우리 같이 한번 대화로 풀어봅시다. 어, 내가 볼 때는 악마 같은데, 물자 응. 괴물. 조용, 물 조용! 물 고봉이, 잠깐 내 방으로 따라와 줘. 아 예. <놀람>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와, 근데 이런 기지들 보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구나. 와, 근데 이 무기들 봐. 와, 이런 요새를 언제부터 만들었던 거야?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 우, 전쟁에 최적화돼 있군. 그런데 왜 괴물들을 다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해 자 잠시만 여기 좀 앉아줄까? 아예 아저씨 아니 사령관님이라고 했죠? 자 충성! <웃음> 고봉이는 안 그래도 돼내 생명의 은인인걸? 아이 그걸 아시면 고맙고요 <웃음> 근데 무슨 일이세요? 잘 들어 우리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야 너도 봤다시피 이 주변에 이 악마들이 쫙 걸려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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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한 다섯 배 만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날라서 그냥 한 방에 빡 끝내 테니까 다녀올게 아씨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게요! 잘 다녀와 체인 코맨! 고마워! 어? 저긴가? 어? 여기가 바로 송실을 할수 있는 곳이군 어? 저저저저 개불! 오! 어, 우와! 너무 무섭게 생겼다! 너무 청쎄 보이는데? 저 괴물을 죽여야지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건가 그래 이 일을 할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간다 제인 구미이널없애주록간자야 괴물 야석가만아 피아 피아 피아 피아 피아 피아 피아 피아 피아 다아 피아 아, 안 되겠어. 아, 여기 너무 비좁아. 좀더 넓은 곳으로 가서 싸우자. 야자, 시아, 로아바야 못생긴 개물이어서가. 개자, 시아, 너무 세. 아, 안 되겠어, 도망가자. 안 줄다. 너 괜찮냐 고 아, 당신은 침대 코닥자 한번 찍게 어, 어? 뭐야? 어, 내가 살았구나 어, 어. 아. 저씨 어. 어? 일어났구나, 고봉이. 아, 어,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죠? 어, 너가 한1 4분 예? 어, 1 4일이 아니라요. 어, 너 잠깐 누워 있었어. 코 골고. 이렇게. 아, 그래요? 어, 제가 어떻게 온 거죠? 뭘 어떻게 돼? 우리 동료들이 널 구해왔지 그나저나 너도 대단하다 보통 같으면 죽었을 텐데 야너 신기하긴 해 저는 최인 코멘이니까요 야 됐어 다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우리 집 가보를 주마 가보요? 그게 뭔데요? 잘 들어 이 가보를 몸에 흡수하는 순간 너는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자, 제가 정말 슈퍼히어로가 될수 있다고요? 저 따라와.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저 이쪽이야. 아 예. 자 들어와. 아 예. 운다도. 예아 예. 알았어요. 모두 화를 내세요. 잘 들어, 고봉이. 지금껏 우리 집 가보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아 근데 왜 저한테 보여주세요? 너밖에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집사 대대로 내려오는 이 카보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탁한다, 코모아저 준비됐어요! 진짜 제 목숨을 바칠게요! 아저씨, 카보! 보여주세요! 저 저기 있는 상자에 틀어있다. 떨린다. 서서히 조심스럽게 열어다오. 신비롭고 영롱한 자태를 보라. 네! 전설의 초코의 몽! 전설의 포켓몬빵이다! 이게 가보예요? 아 영롱하고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아름답구나! 전설의 축코에워 이게 가보라고요? 이게 존경 친한 거 같은데요? 어? 야 괜찮아 가보라 괜찮아 먹어봐봐 너한테 정말 특별한 힘이 생긴 거야 진짜. 못 믿겠는데? 내 말을 꼭 믿어! 자! 먹어봐! 아예 어, 자,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카보,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영롱한, 내 카보를 먹어다오! 내 네, 아저씨!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어! 느낌 온다! 어! 느낌 온다! 너 먹어라! 전설의 포켓몬빵. 간다! 이야! 대단해, 대단해! 이런 힘은 처음이야. 간통지부탁하마쿠무고 저기 끈개불에서도지야 이 힘이 이렇게 큰 길이야! 포켓몬 파워! 초코 해방! 퉤 마지막 필살기다 개불에서 간다! 쇼아아아아라 아, 아, 드디어 처치했다! 아저씨! 드디어 처치했어요! 저 이걸 저 안테나를 연결하게 아예! 잘 막아주게! 걱정하지 마세요! 괴물 녀석들! 이곳은 내가 지킨다 자,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어! 아, 와에또 떨어지란 말이야끝없이야 이거 또이야 이거 야거야 이거 또 만이야! 이이야 이거 또 만이야! 이거 또 만이야! 이야 어떻게 세요 아저씨? 아! 야 피해야겠어. 고고 힘내. 내가 지켜올게. 위험해 아저씨, 들어가게 요 아니야, 나도 지켜야지. 아저씨, 한 있는데 몇, 전동좀 잡아주세요. 어머, 야, 이놈들? 고! 그렇지. 나이스. 아, 사람들 위해 살아면. 내 목숨 다 깜지 않다! 물려와라! 전병! 나는 도마 부을테니! 전병! 고분우리 그 구해줄 행위가 왔네! 자, 시간 일 없어요! 다들 나갑시다! 아, 어, 그러자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빨리 나가요! 어, 서둘러요! 어서! 드디어... 생춘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원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나제인쿠넨을 기억하게 된다.